중국은 종교가 없어요, 공산국가라. 그러니까 항상 사망한테 뭐 빌고 그래요.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저 우리 조상이라니까. 저두 두 양반 배달민족이라니까. 사망오제? 태호복희는 우리 태극기 만든 양반인데. 근데 우리 후손들이 그 양반한테 관심이 없으면 우리 태극기는 중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 태호복희가 중국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 태극기는 중국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복희는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 치우천자가 중국 도깨비가 되면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되는 거예요. 알고나 얘기하라고, 알고나. 환단고기가 엉터리다? 그러면 태호복희하고 치우천자는 중국 사람이 됩니다. 우리 우리 민족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환단고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환단고기가 엉터리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요 함부로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어요.